내 차는 내 관련다. 안녕, 동티뷰동티뷰 오늘 우리가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할 때 정말 유용한 아이템 하나 소개해줄 별거 아니지만 내가 사용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건 공유해서 쓰면 좋겠다 싶은 거. 동티뷰 우리가 세차를 하려고 이제 물을 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물도 튀고 구정물도 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발도 적고 특히나 이제 흰색 운동화나 또 구두 같은 거 신고 물을 뿌리게 되면 오염도 되고 그러니까 물을 뿌릴 때 어정쩡하게 이제 멀리서 물을 뿌리게 되고 그런데 이런 걸 내가 찾아냈어. 신발 방수 커버. 웃기고 재밌는 건데 이런 거야. 그냥 장화 모양인데 이렇게 당기면 늘어나. 그냥 PVC 소재로 그냥 해파리 같이 생겼는데 잘 찢어지지도 않아. 이런 게 이제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 신어 보니까 내구성도 강하고 뭐 디자인도 이 정도면 괜찮고 신어 보니까 이제 편의성도 괜찮더라고. 뭐 색상도 다양하게 파란색, 주황색, 뭐 이렇게 흰색 다양하게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색상이 다양하니까 취향에 맞게 골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동티브 내가 오늘은 일부러 이걸 신고 해보려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왔어 밖으로 나와서 한번 뿌려보자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신발 모양이야 옆에 이렇게 버튼도 있고 발목 조일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유난히 흰 운동화를 좀 신고 왔어 이제 한번 신어볼게 재밌게 생겼어 하고. 딱 사이즈 맞게 샀더니 내 신발 사이즈에 딱 맞네 그 다음에 발목을 또 조여줘야 되니까 옆에 이렇게 버튼을 끼고 또 바닥은 그러니까 논슬립 미끄러지지 말라고 도돌도돌하게좀 돌기가 좀 나와있네 양쪽을 다 신어보자고 싫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물을 뿌려볼게. 이 연질의 이제 PVC 재질이라 미끄럽지도 않고 아주 편해. 신발에다가 물을 쏴볼까? 역시 뭐 방수는 말할 것도 없이 잘 되고 신발 젖을까 오염될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마음껏 물을 뿌려도 된다는 거지. 발로 갓대도 되고 그러다 신발 조금 오염되면 또한번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뿌려주고 물이 있는 곳을 걸어도 미끄럽지 않고 접착력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내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아무리 그 시멘트 바닥에 발을 비벼도 별로 다른 느낌이 안 들고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면 가정비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면 신발 헹구는 것도 그냥 고압세척기로 해도 돼 이렇게 쉽지 뭐?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다시 신을 벗고 이렇게 벗고 이쪽 신발도 벗는 것도 편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탁탁 털고 이게 이제 파우치에 들어가려면 물에 젖어있고 하니까 물기도 뺄겸뭐 말려서 넣으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된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쏙, 이렇게 하고 트렁크에 하나씩 녹아주고 다니면 신발이 적거나 오염되거나 하는 걱정은 없이 세척할 수 있을 것 같아 동투뷰, 하여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비 오는 날에도 괜찮을 것 같고, 가족하고 주말 농장이나 바닷가, 바닷가에 이제 조개 캐러 갔을 때, 신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좀,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 같아. 요게 이제 색상도 다양하니까, 동투뷰도 여친것 하나 준비해. 주말 셀프 세차장 데이트할 때, 센스있게 쓱 건네주면 좋아하겠지. 점수도 따고, 내 차는? 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투뷰! <목소리>